저희 멤버들 다 모여있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미소 님가지고 우리 새롭게 어. 합류하신 미소님! 오늘 미소님 소개를 그 드리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참고로 변경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같이 일해주시던 복치님이 이제 그만두시고 그다음에 미소님이 오신 건데 복치님이 그만두신 이유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때 그냥... 한편이가 고백하셔서 아 이거 아니에요? 아냐 아냐 아냐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 편집이 너무너무 좋고 복지도이 회사 너무너무 좋은데 이게 제가 너무 자율이잖아요 저희 뭐 회의도 안하고 사실 뭐 너무 자유방임을 해버리니까 약간 자기관리가 전혀 안된대요 이제 건강관리도 너무 어렵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는 좀 이렇게 정해져 있는 회사를 좀다녀 봐야겠다 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후회하지 않겠니? 그랬더니 후회할 것 같은데요? <웃음> 어, 일단은 가보고 싶대 그래서 이제 미소님이 편집하는 거를 이렇게 피드백하고 요런 걸좀 해주시고 계세요 뭐. 그래서 그렇게 한 편이 음. 분량을 뺀대 <웃음> 아니, 요즘, 아니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 그렇게 말하면 너무 그럴싸하잖아 얼마나 찝쩍거린 거야? <웃음> 미소님 여러분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게 뭐 보려고 해서 본게 아니라 이게 직원으로 채용을 하려면 말이죠 여러분들 주민등록증이랑 뭐 그런 신분증 사본이라든지 통장 사본 이런 걸 받아야 급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보게 됐는데 정말 아름다우신. 아어떡한대 아! 일타 오시나요? 경기도 거리면 한번. 그래서. 일타 오시나요? 아무 아니 산데. 삼... <웃음> <웃음> 얘네 지금 양복 입고 온거 봐. 자 지금 공개를 하자면 음, 기본 스킨이십니다. 네, 기본 스킨. 어... 뭐한 팬이 일단 어필 좀 해보시겠어요? 무슨 <웃음> 무슨 어필을 해요. <웃음> 멤버들 각자 자기 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상관없고 여기 라미부터 한번 자기 소개 해볼까요, 미선님한테. 저는 알람이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려요. <웃음> 어, 연비도 바로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제가 방금 느낀 거거든요. 예. 저 둘이 얘기할 때 여기 서 있잖아요. 예. 네. 미소님이 여기 있는데 다들 여기를 쳐다보고 안녕하세요! 저는 연비예요아 이러고 있어요 여자애들한테 더... 좀 쑥쑥하는 애들이라 <웃음> <웃음> 와, 눈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것봐 안녕하세요 제한 팬이고요 <웃음> <웃음> 남자 멤버 중에서 스윗함을 맡고 있습니다 <웃음> 반갑습니다 <웃음> 어, H도 이렇게 목소리로 인사는 해보지 않았잖아요 아 그쵸 안녕하세요 저는 미소님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 회사 막내였습니다 경력으론 그죠그죠 이제 H 네. 편집자 음, 아자 이제 너가 막내다 약간 음. 이런건가요? 너가 내 후임이냐? 뭐. 어, 아무튼뭐 그렇고 <웃음> 나 오늘 이거 디코방 약간 신고할거 있는데 H가 이경님한테 말이 점점 짧아져요 이 표정 한펜 연비 끝이야 <웃음> 이게 용건만 간단히 이러 거죠. 아니 뭐 그래도 돼합의된 부분이에요 그거? 아 뭐.. 제 안에서는 합의됐는데 이경님은 모르겠어가 이경님 핑계대고, 그 미소님 신고식 시키려고 했던데? 아 아니. 무슨 소리예요? <웃음> 무슨 소리예요? 저거 <웃음> 언제 그랬어요? 이, 내부 자료 야. 다 첨부해주셔야 됩니다. 에, 나, 내부 네, 네 내부 자료 이거 있습니다. 그래서 신고식은 언제 합니까? 그래서. 뭔 소리 하는 거예요?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는 마피아크로에서 <웃음> <와>. 목소리를 <웃음> 담당하고 와. 있는 빅설이라고 해요. 반갑습니다. 와. 저희의 취향이 어떻게 되세요? 미소님 하는 거래. 그 말투를 멋있게 할 때는 왜꼭말 끝을 날리는 거야? 안녕하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어, 어, 그, 안녕하세요. 자 그러면 미소님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안녕하세요. 편집자 미소입니다. 이렇게 마이크 소리가 안 들려. 마이크가 끄셨나 <웃음> 보다. 마이크 이쁜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. 와. <웃음> <웃음> 내가 소개할 때는 미리미리 마이크 다 체크 해 놓고 마쳐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아리따운 미소입니다 어? 어 응? 누구였어? 누구야 누가 있어? 누구였어? 뭐야. <웃음> <웃음> 아.. 아..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함께 하게 된 편집자 미소라고 합니다 마 최케빈이 음, 아~~ 마 최케빈이 마~~ 아~~ 어? 한 팬이 아왜 울어? 한편이왜 울어요? 아 반갑습니다 왜 <웃음> 울어? <웃음> 체캐빈이 야 체캐빈 대가리 딱따매 대가리 빨리 박어 대가리 빨리 박으라고 아, 잠깐만요 잠깐 미소님 누나 있어요 뭔 소리야 <웃음> 야이씨 <웃음> 그래서 일단 저희가 원래 어, 행사가 있죠 이제 신입이 들어오면 스킨을 만들어 준다 지스타와요? <웃음> <진짜> <웃음> 야, 오면 때리겠는데 오, 저 목소리는? <웃음> 야 오면 빠따가겠데와 칠라그라는데 <웃음> 야 근데 투디 바로 정장 벗고 다시 <웃음> 아 뭐야 나왜 정장 안 돼? 야아 <웃음> 근데 이런 거 들어봐야지 원하는 스킨이 있다 아 그래 어떤 컨셉이라든지뭐 좋아하는 색이라든지뭐 이런 거있으니까어 일단 캐릭터가 미소가 그 원래 있던 캐릭터거든요 으흠 그 눈매를 닮아서 캐릭터..래요 어아 어, 근데 되게 세련되게 생기셨네 그래 어 지금 라미 단계처럼 해야돼 눈을. 이런 느낌 맞지 음. 연비야 너 뭐해? 아니 <웃음> 왜구를 <국물을> 뭐? 만드세요 <웃음> 아니 뭘 <웃음> 하고 싶은거야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? 뭐야 아니 <웃음> 왜이자능성을 <웃음> 아니 왜 <웃음> <웃음> 그래 아 이거 도구하잖아 너무, <웃음> <웃음> 너무 짱군데? 아 뭐야 저건 또 아딴 데서 만들어라 어이 자애좀데려가서 따로 만들어 니네 <웃음> 아, 야다 각자 자리 잡아 난 인터뷰를 좀 해야겠다 미소님 혹시 도와, 좋아하는 동물 있어요? 어.. 판다 좋아합니다 음 그건 안돼 음 돼. 이미 선점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돼 아 근데 우리가 컨텐츠팀이 다 동물이긴 했지 그럼 똑같이 동물? 통일하게? 그, 이형님은 무슨 동물이에요. 이경 그 우리, 사람 사람. 그러면은 팀 중에 이경 님만 유일한 인간이야, 우리 지금. 한 팬이도 뭐 아니야. 빗소리는 팬들이 뭐용 이런 이미지를 붙여 놨고 라미는 저거고어 알파카고 그다음에 연비는 곤충이고 아니야. 한저 팬이... 요정 요정. 뭐? 한 팬이 있다. 한 팬이 동물 있다. 한 팬이. 저저 뭔데요? 개개 개. 개, 개. <웃음> 개요? <웃음> 왜갠데 드러나 보자. 개 같으니까, 아니... 개, 같으니까. 아, 개, 개 같으니까. 개 같으니까, 개 같으니까. 같애. 개, 개, 개 같은 게 아니고 시골의 잡종. <웃음> 시골의 잡종? 시골의 잡종이 아니고. 네, 어. 어... 시골의 잡종. 아, 개 잡종이다. 어개 잡종, 개 잡종. <웃음> 그래, 네가 그렇게 듣고 싶으면 그렇게 들어. <웃음> 초록색을 좋아한대 근데. 초록 앵무. 어, 앵무새! 어, 초록 앵무, 앵무새! 앵무새로 봐야 응, 앵무새 되게 좋다. 초록색 앵무새 뽑을 때까지 앵무새 뽑아봐야지. 아, 하지 마요. 예? 뭐 하는 거야? <웃음> 왜요? 제가 도와드릴게요. 아니야. 진짜 개 유치원생 같아, 진짜. 아니야. 에어, 나도 할 거야. 하지 마. 유생님 저네들 싸우. 아우씨. 진짜. 지금 <웃음> 답도. 오. 나왔다. 어? 미선이 혹시 3대 몇이세요? 미선이 혹시 조던 좋아하세요? 아또시작됐다 <웃음> 찝네 <웃음> <웃음> 아니 잠깐 어디 갔을 수도 있지 우리가 만든는 아, 동안 아, 장난입니다 눈감 눈감 아, 눈딱 찌려야 돼, 방송해버다아하지 하지마! 하지마! <웃음> <웃음> 진짜 <웃음> <야>, 왜그래요형왜 <웃음> 이렇게 3D로 만들고 있어? 아니 이게 앵무새를 표현하고 싶은데 얼굴 앞면이 보면 약간 두겹이잖아 그래서 두 단으로 한번 만들어볼까 해서 지금 나 오늘 좀 잘했는데? 나도 잘했어. 내가 더 잘했다고. 내가 더 잘했어. 내가 훨씬 잘했어. 내가, 내가, 더, 잘했어. 더... 내가 더 잘했어. 내가, <웃음> 더 <웃음> 두, 배다. 내가 두 배는 <웃음> 더 잘했고요. 엄마 <웃음> 거짓말했어. 어디가 앞이야? 여기가 앞이야? 아, 근데 이게 3단인데 벌써. 이거 문비가 해줄 거야. 내가 본 앵무새 옆통수랑 좀 느낌이 다르네. <웃음> 근데 왜 약간 갈리오 생각나지? <웃음> 나도 <웃음> 이거 나 코쟁이 생각 나는데 아그 징징이. 하하하. <웃음> 잠깐만 <웃음> <coded bas> <웃음> 이게 지금 비소리 거야? 어딱 재진 눈 초록색 어금니 콧구멍. 아 이게 지금 저쪽 저거. <웃음> <웃음> 저거 뭐야 투디 거야 저게? 투디야 왜요? 너 아까 <웃음> 왜 인터뷰했냐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 근데 이게 난 오히려 좀 이쁜데 낯게 어 이게 좀 이쁜데. 연비꺼거이 <웃음> 어, <야>, 이거! <웃음> 이상하다, 나 이거! 이상하다이 이거! 가면이이더에서본적 있는데? 거 이거! 이거! 이거! 이거! 이거! 이거! 이거! 이거! 이거! 이거! 이거! 이거! 이거! 이거! 이거! 이거! 이거! 이거! 너는 이거! 이거! 이 왜 고개를 돌리지? 음 지금 아니야 아니야 이게 뭐, 뭐 무언으로 평가하는 것도 나는 인정할게 아, 한번 쓱 보세요 어한편이 것도 쓱 보고 거긴 안 봐도 될것 같아요 저쪽이 아, 아, 거기는 망망대해입니다 <웃음> 이거, 이거, 여기 봐주세요 H 어 H께 약간 앵무새에 근접하긴 하네 가파 같아 갑파 미소님 내려와봐요 요거는 약간 정면에서 봐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미소를 추가해볼까? 웃고 있는 앵무새 형 그냥 들어가 있어 <웃음> 까지 하니까 완벽하게 오징어가 됐는데요? 성거나 <웃음> <웃음> 연비거나 비슷해. 우승자 뽑는다면요? 아 뽑으면 되는 건가요? <웃음> <왜 쉬는> 아니야, <웃음> 아니야 아니야. 아니, 너무 걱정하지 마. 팬더운비라고 스키너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정말 예술 같은 힘으로 정말 아름답게 바꿔줄 겁니다. 뭘 선택해도. 음, 좀 괜찮은 거 같은데. 아 이거 오. 오! 오! 아 이거 사회생활이네 이거 선배 어 이거 선배 편집도 안했 아, 그러네 그러면은 2등도 뽑아줘 2등이 이제 멤버니까 어 2등 이등 어, 호이님 잘했어요? <웃음> 저 미소같은 눈을 보세요 미소와 닮은 눈 제게 제일 귀엽지 않나요? 국사 선생님 봐주세요 국사 선생님 <웃음> 국사 <웃음> 나 고등학교 <웃음> 다닐 때 진짜 국사 선생님이 눈썹이 반밖에 없어가지고 <웃음> 우리가 반눈썹맨이라고 불렀거든. <웃음> 반눈썹맨! <웃음> 미소님, 선택하신 거예요? 누구 누구 누구 누구? 네. 아, 그거 웃고 있는 쿠키 그거. 아, 미소님. 저.. 주 자주 지내죠? 친하게 자주 지내죠? 자, 자주, 자주, 자주, 자주, 자주, 자주 친하게. <웃음> 자주 친하게 자주 지내죠? 자주 지내죠? 자주 너무 이 자주 다미소 자주 개다끝 자주 요재죠 자주 지내죠? 자주 지내죠? 자주 지내죠? 자주 지내죠? 자주 지 자주 한 가지만 더 아니 좋아요 미션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누르시는 분들이 보니까 뭐 조회수가 그렇게 유달리 높지도 않아 누를 수 있었다는 거잖아 <웃음>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